응, 길을 또 꽂았지. 아우, 잘 먹네. 너무 잘 먹네. 응, 얼마나 배고 팠어 응, 하루도 더 됐어. 26시간. 할까 봐주겠다. 아이고. 사료를 <웃음> 네, 억지로 매기고 있어요 <웃음> 친구가 한명 들어왔네 두부야 응? 여기 온도는 어때? 아까 보니까 30% 여기는 여기가 좀더 더운 것 같아. 저기보다. 어, 너무 잘 먹네. 선생님이 KF 신장 사료 두부 먹으라고 다 갖고 내려가셨구나, 샘플을. 감사해라. 아, <웃음> 응. 그러니까 이 병원은 24시간인데다가 큰 병원이면서도 대개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해.